세요. 참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푼 개성이 출가와 열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출가란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열반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것을 출가라 그러고 어떤 것을 열반이라 그러느냐 이 진실한 출가와 진실한 열반이라 그러는 것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번뇌 망상 분별심을 척 집어 던져버릴 때, 놓아버릴 때 많이 진출가라고 하고 진실한 열반이라고 하더라. 바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스님이 되면은 아 아무개 집 아들 딸아 어느 절로다가 출가했대 입산했대 이렇게 얘기한다. 집을 나가는 것을 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처님의 출가제일이요 열반제일이요 하는 그런 얘기는 집 나가는 출가가 아닙니다. 집 나가는 것이 출가가 아니고 집 나가는 것은 가출이라 그러잖아요. 가출 그렇죠? 가출이라고 그래요. 출가라고 그러는 것은 삼계를 다 벗어난 것을 출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후리 벗어날 때만이 진출가라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진출가를 즉 열반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출가에 다다랐을 때만이 과연 열반이라.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럼 왜 그렇게 구분을 할수 있느냐? 이심 중에는 심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은 심명출가다그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머리깎고 나처럼 이렇게 머리깎고 이런 염의를 입으면은 사문이라 그런단 말이야. 춤이라 그래요. 좀 나이가 들고 수행에 연안이 많으면 보통 또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큰 스님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원효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심 중에는 시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은 시명출가니라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마음 가운데 애착을 여의지 못하면 스님이 아니요, 세상을 여의지 못하면 출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집 나간 것은 출가가 아니지 않겠느냐집 나간 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출이라 그러고. 그러면 바로 진실한 사문이요. 진실한 수행자는 뭐냐. 마음 가운데 일체 헐떡거리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세상을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치부득 사부득. 됐고 끊는 데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랴야만이 바로 수행자다 하는 얘기야. 그것이 진출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출가일 기회에서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도 이런 법회에 참석한 그 마음, 그 신심, 그 원력이 진실한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각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빼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만 신심 있는 것 같고 대웅년 밖에 딱 나가면 은 그냥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 그 성취가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본인한테 달려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조계사 법당에 있는 저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 본인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범부도 되고 자유스러워지기도 하고 얽매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한 것이 다 지, 지가 만드는 거지 지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남이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연불하고 주려가 하는 것이 그런 형식이란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출가제의를 기해서 이와 같이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고 참의 입제를 하고 이와 같이 들어온 마음을 건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견고히 여여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일주일만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출가 아니라 열반낙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종이 불이하가 처음과 끝이 둘이 아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정각이다 깨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출가제일에서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신심으로 또한 내가 부처님과 같이 자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불태전에 신심이야. 불태전에 원력이야.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는 그런 아주 건강석보다도더 단단한 그런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회하고 해야만이 오늘 여러분들은 출가제일을 진실로 찬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출가제일이 될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 출가제일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보내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 때 얘기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일곱 공주가 있었습니다. 아주 우애가 두텁고 또 신심이 장하고 원력이 지중한 일곱 공주가 있었는데 그 일곱 공주가 하루는 그 앞동산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쭉, 마청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쭉, 마청 가는 데로 따라가는데, 가다가 마청이 제일 큰 언니가 걸음을 턱 멈추면서, 어머? 여기에 송장이 있네? 송장은 있는데 송장의 주인공은 어디로 간는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여섯 형제가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죽은 성장은 여기 있는데 주인공이 어디를 갔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못 알아듣고 뒤에 따라오던 여섯 형제가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 뒤를 후덕 돌아보면서 장마장마 장마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에 따라오던 여섯 공주도 그 앞에 가던 언니가 주인공이 어디로 갔느냐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련이 깨닫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즉 주인공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이 육신을 끌고 왔는데 이 끌고 온 육신의 주인공을 어디에 있는가? 그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공주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라온 것은 원근이 없기 때문에 원근도 없고 어디 막힘도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환희의 소리가 천상에까지 들려서 저 도설천 내원궁에 있는 제석천왕까지 다 들렸어요. 제석천왕이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서 일곱 공주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공주님들이시여 공주님들은 참으로 의대하십니다 참으로 참으로 의대하십니다 저는 저 천상에서 도설천 내원궁에 있는 제석천왕이라는 그런 소유를 맡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저는 신통이 자제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곱 공주님이시여 무엇이든지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요구를 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일곱 공주의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은 시집을 못간 사람은 난 시집가게 좀해 주시오. 장가 못간 사람은 난 장가 좀 가게 해 주시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난돈좀해 주시오 했을 텐데 이미 다 주인공을 터득해서 다 맞춰버린 사람더 이상 가질 가질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보면 부증불감이라 하잖아요. 덜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 불고 부정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이치가 바로 그 이치란 말이야다 해서 맞췄는데 무엇이 필요할 것이 있느냐?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한테는. 그러고서 일곱 공주가 똑같이 답을 하니까 바로... 제석천왕이 말하기를 아니요. 없다고 그러지만은 무엇이든지 삶에는 무엇이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뜻을 제석천왕이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줄수 있겠느냐 우와 같이 반스. 공주님들께서 무엇든지 이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나머지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일곱 공주가 말하기를 유효 삼반물이라. <웃음> 내가 오직 당신한테 요구하노니 삼반물을 주라. 그냥 물건이 아니라 물건은 물건이 돼 지혜로운 물건을 세 가지를 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상의 물건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삼반물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 가지 지혜의 물건을 달라고. 그래 하니까 제사천왕의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무군수자 일주하고 둘째 무 음양지 일편하고 셋째 휴불 향산 일곱 가지하라. 그게 뭐냐? 나무에 뿌리 없는 나무, 나무가 있는데 뿌리 없는 나무를 한 줄을 주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웃음>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릇을 주라. 두 번째로는 무음양지 일편을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한쪽을 주라. 세 번째로는 주불 향산 일곱 하라. 매알이 없는 산을 한 조각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통이 자제하고 지혜가 충만한 재석천왕이지만은 당신으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또이 땅에 음향이 없는 땅이 어디 있냔말이요또세 번째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메아리 없는 그런 산골짜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요 어느 산골짜기도 소리질르면 메아리가 있지. 이것을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제석천왕이 준다 소리도 못하고 안 준다 소리도 못하고 철철 매다가 부처님한테 천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부처님한테 올라가서 부처님께 그런 상황의 얘기를 전부 다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글을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수행을 깊이 쌓아서 알아한가를 정득한 사람이랴야만이 아는 이치니라.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가일을 기해서 제가 화두로 드리고자 하오니 묵은 수자일주하고 무, 음양지 일편하고 규불향산 일고 가라. 이것이 삼반물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으려고 그러면 상념 방아야 진출가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생각 따위는 이문 안에 들으면서 싹다 집어 던지고 빈 푸대만 가지고 들어와야 그 푸대에 가득 담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그런데 혹자들은 여기 들어와서 있으면서도 신랑이 지금 퇴근했을 텐데 애들이 지금 집에 와서 밥을 찾고 있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은 몸뚱이는 여기에 있으되 주인공은 집에 가서 지금 살림 사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해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오늘 출가해를 기해서 득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 일곱 공주가 나한테 물었다고 하면은 나는 이와 같이 답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 느 무근 수자 일 줄을 주라. 뿌리 없는 나무 한 줄을 나한테 주라. 주시오 하고 만약 나한테 묻는다고 할것 같으면 나는. 주장자를 똑같이 들을 것이고 만약에 나한테 무 음양지 일편하라 나한테 음양이 없는 땅한 조각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주장자를 턱 들어서, 이와 같이 친 것입니다. 만약 나한테 교불 향산 일곱하라. 메알이 없는 산골짜기 하나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와 같이 소리를 낼을 것입니다. 이 소리에는 이 삼라만상 우주법계 유정 무정이 다 들어있는 니치요. 여기에는 출가와 열반 다 들어있는 니치요. 이 속에는 생사가 다 들어있는 니치요. 바로 이 이치를 알을때 여러분들이 바로 요구하고 있는 정말로 깨달음의 삶 속에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수행으로서많이 얻어지는 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서 나오니 다른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가장 쉽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오니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요것 요렇게 뒤집어 보세요. 요게 뭡니까? 요건 뭐예요? 요것은 요것은 요것은 네? 손이죠? 요것이 만약 행복이라고 그러면 요건 불행. 요것은 불행, 행복, 생사, 생사 이건 뭐예요? 똑같죠? 화엄경이 말씀하시려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행복과 불행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생사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몸뚱이는 지수와풍 사대를 뭉친 거예요. 산이 있다가 비가 오면은 허물어지고, 바다는 메꿔져서 나중에는 육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자연의 현상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생사라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을 때, 진실한 불자라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치를 알을 때 여러분들은,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 지식 많다고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신랑 잘 얻었다고 부인 잘 얻었다고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아들, 딸잘 얻었다고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지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많이 헐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연거품 말씀드리거니와 부처님의 경전을 거꾸로 보고 바로 보고 헌다 손치더라도 헐쭉 보이라 그랬어요.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랬어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썼는가? 지 생각 한번 당신이 한번 생각 한번툭 바꾼 경계를 시시처처에서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책이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써는 책만 노다지 그 놈만 쳐다보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끝낼 것이냐 이말이에지 생각 한번 바꿔버리면 은그 생각이 바로 자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의 경전. 그것이 경전이요 그런 생각으로 바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생각 한번 뒤집어버리면 은 부처인데 자유인데 왜 생각을 못 뒤집고 그렇게 부딪혀지고서 병신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놀라> 여러분 사람도 하루 밥새끼 못 사는 사람도 하루 밥새끼 똑같습니다. 선근 복덕을 잘 지으면은 부드러운 음식이 올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칠어운 음식이 온 것뿐이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욕지 전생선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내생선 금생의 작자시라. 너희들이 현재 받는 것을 보면 지난 과거를 알수 있어. 현재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수 있단 말이야. 왜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가 만드는 자식이 왜 각각 얼굴이 달라? 왜 각각 생각이 달라? 왜 그렇게 지식이 각각 다르냔 말이야지 종자가 어머니 아버지의 밭에 가서 피어난 것 뿐이란 말이야 그게 영원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알고자 할 때는 현재 받는 것을 알고 미래를 알고자 할 때는 욕지 내 생사거든 금생이 작자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알고 글폐를 알고자 할 때는 에 내년을 알고 후년을 알고자 할 때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알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한다이 말. 여러분들 행동하는 그것을 보면 할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남한테 원망하지 말고 모두는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참회를 하고 오늘서부터 나는 분명코 내가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는 맹세코 풀태전하리라 부처님 곁을 추워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는 신신과 원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골하고 정진하고 간경하고 그럴 때 진실한 출가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아유 일발라. 수수 이불남유 출출 이불공 아들아나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고달프게 마치고 이렇게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정말로 부처님의 설법을 신심을 다해서 잘 들으셨는데 제가 고마워서라도 내가 여러분들 고통을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있으시죠? 네. 대답 한 분만 가져갑니다. 그럼. 네. 고통 있으시죠? 네. 없어요? 네. <웃음> <웃음> 없는 분은 없다 소리도 안할 거에요. <웃음> 없는데 뭘 없다 소리라는 가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 정말 있을 겁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은 이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불만족스럽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시간시간에 만족할 것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저한테 모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요구만한 걸망이 하나 있는데 그 걸망은 무슨 걸망이냐 여러분들 고통을 주서담는걸망이요 고통과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한거 전부 다 저한테 다 주고 오늘서부터는 오늘 이조계사 법당 나가시면서부터는 아주 신나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부처님처럼 정말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만을 가지고 돌아가실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그 대신 묘하게 저한테 걸망이 있는데 이 놈의 걸망은 내가 전국 다니면서 그 고통을 계속 쓸어 담아도 이상하게 넘치지를 않 해. 그래서 왜 넘치지 않는가 그러고 걸망을 한번 보니까 이놈의 걸망이 주둥어리도 없고 밑바닥도 없더라고. <웃음> 묘한 걸망입니다. 주둥어리도 없고 밑바닥도 없어. 그래서 주둥어리도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잖아 밑바닥도 없으니까 계속 넣어도 계속 빠질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늘지도 않하고 음. 줄지도 않하고그 고통이 그 고통이고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통은 오늘 다 정말로 나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오뉴월이 햇볕도 찌다가 마르면 섭섭하다고 그러잖아 그 고통하고 싸우다그럼 싸우는 거턱 놔버리면 할 일이 없다고 그럴까봐 심심할까봐 제가 필라고 그 걸망에 제가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보물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왜 불교를 믿어요? 깨달으려고 믿죠. 깨달음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자유스러우려고 자유스러움. 자유와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해탈이요, 열반이요. 깨달음이요, 도인이요.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하면 더 이상 바를래 바를 것이 없잖아. 그런데 저한테 그 걸망에는 만족이라는 보물이 가득 들어 있어. 그 만족의 보물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서로 오늘 못 가져 다못 가져가시면 내일 또 와서 가져가실 수 있고 머리도 가져가실 수 있고. 또한 내년에도 가져가실 수 있고 후 년에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365일 하고 이 시방세계가 다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가져간다 손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 걸망이 비지 않습니다. 그런 보물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는 서 고통은 저한테 주시고 그 만족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끼리 오선도선 이웃끼리 정말로 서로 정을 나누면서 신나고 멋있게 잘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출가제일 법회를, 참회 법회를 마치겠습니